안녕하세요. 일일입니다 벌써 가을이 왔어요.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날씨가 서늘해져 버렸어요. 가을 하면 은 맨투맨, 니트, 셔츠 이런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황보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준비한 사진은 저 팔라스 맨투맨인데요. 저거는 어떻게 입을지 어, 스타일링 팁을 전해드리기보다는 브랜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팔라스는 제 2의 슈프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정식적인 이름은 팔라스 스케이트보드예요. 굉장히 스트릿 패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 슈프림이 미국 서부의 감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 팔라스는 영국 런던의 축구 감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라고 하고 어 그래서 축구 유니폼이랑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내놓은데요. 저 팔라스를 대표하는 로고는 저 삼각형 팔라스 팔라스 팔라스라고 적혀있는 저 삼각형이고요. 저 삼각형을 기본 디자인으로 해서 요런 요런 요런 요런 요런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라스는 아디다스랑 콜라보를 해서 되게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는 레디가 입은 저 하프 집업이거나 자메즈가 입은 쉘트랙 자켓, 저나 행주가 입은 벨루아 집업 저런 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황부님이 하신 저 네일아트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저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맨투맨은 알록달록한 네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황부님이 되게 네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인스타그램 보면 은 예쁜 네일아트 사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몇 가지 준비해서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맨투맨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니트예요. 초록색 니트 탑에 레더진? 레더 팬츠, 가죽 바지를 입었어요. 여기에다가 섹시한 느낌이 나는 스트랩필이랑 신었는데, 이거 이 착장 너무 예뻐요. 몸매도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너무 예쁘다.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발, 스트랩필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필은 저 끈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힐을, 하이힐을 스트랩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루이비똥 여기서도 루이비똥 네일을 했네요. 푸른색 루이비똥 네일.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다. 블링블링한 느낌? 생각해보니까 제가 준비한 네일은 전부 루이비똥 네일이네요. 겨울에는 여기에다 퍼 자켓 걸쳐주면 딱 좋겠죠. 황보님도 퍼 자켓을 위에다 입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셔츠를 살펴봅시다. 셔츠는 오버사이즈 셔츠에 볼캡을 매치했어요. 여기에 조금 하이실쪽 느낌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어서 밑에는 안 보이게 하고 삭스슈즈 신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 셔츠는 베트망 배트맹 제품이네요. 베트망은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하이엔드 스트릿 브랜드이죠. 여기에도 빨간색 루비통 네일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멘투맨을 어, 통해서 브랜드를 알아보고 니트 셔츠를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벌써 가을이라니 2018년도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버렸어요 이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지 곧 1년이 돼가고 있네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